어제도 오늘도 내 하루를 버리고 입가에 웃음이 눈물처럼 흐르는 술에 취한 밤 생각 없는 발걸음이 널 찾아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널 부르잖아 가지마 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식어가는 마음이라도 괜찮아 미안해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사랑해서 내가 미안해 제발 가지마 음. 잊을 수 있겠니 그럴 수 있겠니 모든 기억들 다 지울 수 있겠니? 나를 바라봐, 죽을 만큼 힘이 들어 울고 있잖아. 이대로 날 떠나면 나. 미칠지 몰라 가지마 가지마 그날을 버리지마 식어가는 마음이라도 괜찮아 미안해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사랑해서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잊으라고 말하지마 제발 제발 가지마 바보야 이 바보야 나를 놓치지마 비어있는 마음이라도 괜찮아 잊으라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사랑해서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